요, 반절만 지우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먹빈입니다 어, 지금, 제가 퇴근을 하고, 수정, 화장을 중간에, 그냥 이제 쿠션 팩트로 해서, 막 이렇게, 뚜뚜뚜뚜, 그냥, 그냥 한두 번? 정도? 눈, 막, 막 이런 데는. 아한 번도 안 하나도 거든요 제가 오전 7시 반 전에 화장을 했고 지금 시간은 9시, 거의 56분이니까 10시를 다해가고 있습니다. 12시간이 넘었죠? 오늘 바른 제품은 바로 에뛰드에서 새로 나온 신상품이죠. 더블 레스팅 세럼 파운데이션 이 제품으로 발랐어요. 저는 오. 이 제품을 온라인몰에서 구매를 했는데 베이지 색상을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요걸 구매하면 이렇게. 글로우 마스터 브러쉬까지 와요 그래서 증정용으로 이렇게 와서 가격은 14,400원 혜자스러운 가격이에요 지속력을 보여드리면 모공 끼임이라던지 입가 이런 데 보시면 이런 데 많이 지워졌죠 커닝뭐 이런 현상도 없고 진짜 14,400원의 가격대에 비하면 정말 진짜 괜찮은 가격대로 파운데이션 요새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반잘만 지우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웠습니다. 반털 딱 반잘만 자 이렇게 저 세럼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흐르는 제형이에요. 완전 묵직한 제형이 아니라 흐르는 제형이에요. 얼굴에 소량만 도포를 올 정도로 해준 다음에 증정용으로 나온 브러쉬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정용으로 나온 브러쉬도 굉장히 저한테 기대감을 안겨주는데 어떻게 발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긴 거는 지금 제가 기존에 갖고 있는 브러쉬가 이렇게 이런 브러쉬 이렇게 생긴 브러쉬들이랑 비슷하죠? 생긴 거는 지금 꾸셀 브러쉬랑 가장 비슷하게 생겼어요. 발라보겠습니다. 저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밀착되는 반면에 이렇게 모공 끼임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수정 화장을 거의 안 하고 14,400원에 브러쉬까지 제공되는 걸로는 정말 괜찮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